따라오세요. 아홉 번째. 이번에는 제주도 동쪽 김영바다에 가서 유트를 한번 타봤어요. 유트 타다가 운이 좋으면 돌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고래 출석부가 있더라고요. 유트를 타러 가는데요. 일단 타면 이렇게 와인하고 간단한 회, 네, 분위기 있게 이런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다과를 할때 루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슬쩍 아래를 봤어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쉴수 있는 소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와인을 원샷을 하고 일단 바깥으로 나와봅니다. 예, 막 배에서 음악도 막 틀어주고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참 동안 포토타임이 이어집니다. 이날 전체적으로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비도 오고 그랬는데 노트타운은 이 시간 앞뒤로 해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만 날씨가 화창하게 되어서 하늘도 예쁘고 새털구름이 막 깔려 있었어요. 게다가 김영바다는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이 에메랄드 빛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에메랄드, 하늘은 저런 파란색 정말 최고였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낚시대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낚시를 잠깐 해 보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여트 <목소리> 선장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선진님 아, <웃음> 오늘 날씨 좋은 거죠? 아, 겨울 날씨 지금 <목소리> 아주 좋게 합니다. 아, 오, 네. 2월인데 뭐 겨울이에요? 겨울인 <웃음> 줄모르 아직 겨울인가요? 그래도 <웃음> 바다 낚시하고 있는데 네. 바다 속은 아직 한계절이 늦어요 그쵸 근데. 맞아요 아, 낚시하는 게여름때보다 여름 되면 여기 유트 타다가 수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따로 7, 8월 두달에 이바다에서예요 네. 저희 아... 지금 현재 운항하는 스대로 거의, 거의 그대로입니다. 수영 잘 못하는 사람... 네. 네. 네. 어, 보통 <웃음> 왼쪽에서는 우리 들 모래에 같이 들어왔다가 네. 네. 빠지는 모래에 다시 나가고 운이 좋은 날에는 하루 두번 정도. 어? 진짜요? 그것도 매번 볼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걔네 마음이니까. 워낙 큰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아이고 이금방에서 이제 무살 타고 날고 음, 와. 돌고래 보시게 되면 되게 행운이라고 여기겠네요. <웃음> 네. 저도 고래를 보는 행운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따라오세요 아홉 번째 김영에서 요트 타봤습니다. 고맙습니다.